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아직까지는 영상을 촬영하는 게 많이 어색한데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작년 치킨집을 운영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4살에 대출을 받아 치킨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편인데요. 유튜브 또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창업 정보들과 창업 활동을 담은 브이로그 그리고 창업 이외의 저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직은 영상 속 저의 모습이 어색하고 전문가처럼 편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하고 담백하게 저희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하니깐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